난이 언제 만들려고 야야야 야, 야, 야저 찌르면 안돼이 이거 가는 중... 아, 네. 이거 아, 네. 아, 네. 던요이거 안녕 아까비 와우 에어본어 이건? 이 느낌은? 이 쎄한 느낌은? 에고수지롱 백 고수지롱 e p 지롱 경사 좋아요 오 고수 뭐하세요 <웃음> 이형이형 이형 놀랐는데 약간 응? 됐고 아, 판투 아, 재밌겠다 오 까비 되나? 안타 되지? 안 쓴다? 오케이 야소잘 컸네 살걸 저격수야 컷다 <목소리> 아, 아, 내가 고 있어 완주노 4-0-5 아 원래 이게 맞지 게임이 아밥 먹고 싶어가지고 서랜 빨리 받아야겠 했었지 뭐야 왜 나야? 나 바텀에 해준 것도 없는데 진짜 어렵지 와저말에 유치하에 미친 전속 진짜 무섭다 저거는 타치고 도망갈 것 같은데. 이렇게 들어온다고? 도마일체라고그런가이 사람 빠고 어디 있는가 도대체? 이 사람 빠고 어디 있는가 도대체? 물론 뭐 또로 게임해이 사람? 사람? 이 사람 뭐야? 이 사람 뭐야? 이 사람 뭐야? 이씨, 내가 진짜 당황했잖아. 나 지금 뭐야? 잘가~ 친구, 친구 도박했으면... 손목 잘라야지. 가만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. 잘가~ 친구, 원래 안 나갈게. 정글탑 상추 중! 레전드네 특치고 간건데 플래시 있나? 힐 땄으니까 없겠지 어우오우피하어오 게이드 버그겜 갓겜 좋아요 팀차이 하면서 끝내필라고? 아니 근데 얘들 상대 지금 되게 흥했어 생각보다 게임 어려워요 형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난 내가 느끼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 와 고수 이정도면 거의 수학인데 이젠 이거엔 내가 왔어 얘들아 오빠 왔어 어 잠깐만 이거 죽으면 그냥 트린이 허벅 죽었다 죽였다 와 죽였다 여기 가면 안됐어 천15 원. 15대12라전드아불살 누너가 아직 있구나 이그곧 끝나잖아 근데. 뭐. 중간 뭐 불타기 없잖아 넌 끌려 오셔 뭐어어 아이씨 아니 나 좋아해 너무 좋아해 나이스 잘 탔다. 칼색 개새끼야, 이리 와. 나이스. 또 오지게 서지네. 나물 치려, 아이돌. 관리 안됐죠 엄마 컷 엄마 컷 아팟 컷 죽여 이 개새끼 나이스 죽여 이 개새끼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리신 잘해 리신 좋아요 아 진짜 기계되어가는 느낌 살 들었다 방금. 대신 좋아요. 트이 날기 빠졌대. 어 잠깐만. 유튜 미친놈 아니야 진짜. 유튜 진짜 도라이 새끼 아니야 저거 진짜. 아 고아는 좀너 신고. 아 그렇네 킨 전면 나갔네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아우 아파 뼈방패 컴온 <놀람> 안 써도 되겠네 오? 어? 어라? 엘리스 <놀람> 여기네 아 헬리스 못봤어 쏘리 좋았다오 포커싱 좋은데? 여러분 나이스 근데 나켜주면 안될까? 아이 나이스. 나이스 역시 배수물 경고 경고 좋아요 여기 지나가지 않을까 퀸 포인 지금 오케이 굿 노플 어디 쏘세요 레드 딜아 네, 안맞는건데 어차피 안 맞는 건데, 아. 제발! 아니네, 맞네. 궁이 있어? 아, 얘 띄워줘야 되는데? 와, 죽였다 살았거든. 이게 일이 남냐? 아. 제압되었습니다. 아. 아. 죽는 거냐고 캐틀. 살았냐고. 오 나이스. 오 나이스 인정. 계속. 와우, 이런 게 어딨냐? 나이스. 잘 찍네. 여기다. 아비. 틸다 먹었어. 어, 나 이니 잘못 건것 같긴 해. 알자 쟤도 W 도못 잡냐? 둘다 죽었다 맞죠, 나이스. 오이 캐틀 밀어봐라 이제. 캐틀 보다도 쳐봐라. 쳐아 이거 좀. 보는 보철 좀. 아이스 캔 콰스. 몇번 라면 되죠. 어 아직 불타겠 있네. 어, 안 죽어요. 다 안죽어요 좋아요 죽였다 공격력 레전드네 아한판이 이렇게 힘들면 110에 데스.